우상 아, 아 <vision> 음? 함께 할수 음. 있다면 우리 음. 좀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니까 구독 좀해 철로 오늘 상의 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취업에 성공한 정인이를 축하해 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정인이가 사실 취업을 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어요. 원래는 정인이가 올 한해 동안 이명고시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취업으로 노선을 바꾸는 바람에. 되게 취업이 어렵기도 했고,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몸도 안 좋아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얼마 전에 취업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서, 정인이와 함께 취업을 축하하는 의미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이제 정인이한테 이제 내일 줄 편지를 쓰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정인이한테 사실 되게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내일 유튜브 찍는다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선물을 어떤 걸 준비했다는 것도 되게 비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 그 내일 선물을 주는 것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선물을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정인이 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게 뭔지 아시나요? 아직 저도 안 뜯었는데 어차피 내일 주려면 이대로 줄수 없으니까 한번 뜯어볼까요? 갑자기 언박싱이 됐는데 짜잔 여러분 애플워치 애플워치 사실 정인이가 이거를 요즘 되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타면은 꼭 애플워치를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되게 필요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인이한테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고 왜 사냐 어, 난 절대 안살것 같다 그렇게 비싼 걸왜 사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인이가 취업이 되었으니까 취업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제 무엇을 주는 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정인이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을 주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맘 먹고 제 통장에 있는 어 돈을 아주 이렇게 끌어 모아 가지고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내일 정인이한테 서프라이즈로 줄 건데요 일단은 먼저 편지를 쓰고 내일 한 1시쯤에 만났는데 1시 25분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씻고 자야 돼요 그래서 편지만 쓰고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편지를 다 썼고요 내일 저녁에 정인이한테 줄때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지를 쓰면서 또 정인이 가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행복하고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얼른 내려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자 멋있게 고기 한번 썰어주세요. 이게 무슨 스테이크죠? 일본. 맞아요, 일본. <웃음> 맛있어? 귀여운데. 너무 부드러운데 잘안 살려. 음. <웃음> 음 맛있지?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웃음> 귀여워. 알겠어. 오 마이 형님, 내가 그래도 오늘 편지는 준비했거든? 3일이야? <웃음> 너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취업일지 모르잖아 이직을 안 한다면 그냥 처음에 직장이지 어 아무튼간에 아, <웃음> 아무튼 그래서 마음을 담아 편지는 준비해봤는데 지금 읽을래? 이따 읽을래? 지금 읽을게 아너 이거 읽으면 밥못 먹을 텐데 이따 읽어? 아니 짜자잔. 진짜. 뭐야. 꺼내봐. 내가 듣게 꺼내 아, 뭐야. 언제나 그어펜션는왜 없다 보면 아, 선생님, 오늘 친구 기고 싶다 이랬는데. 되 빨리 지아 뭐야. 이래서 이 없어. 이 맞아, 내가 돈이 없어, 요즘. 래서 돈이 없어. 돈을 너무 많이 줬어. 이리 봐도 희귀성인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웃음> 어때? 내 편지와 받은 소감 일단 뭐야, 편지 첫 번째 일기 때. 왜? 네. 오늘 때 그냥. 괜히 연락지 일기 때? 네. 아, 그동안 내가 가생가좀사생각 아 나한테 감동받아서가 아니라? <웃음> <웃음> 이유가 근데, 너무 웃겼나? 아, 웃기네? 난 나한테 감동받았는 줄 알았는데 여기 뿌듯할뻔했네 아니야 감동받았지 아, 받았는데 이 오빠가 옆에 웃기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을것 같다 그랬잖아 그게 생각하면서 그래 알겠습니다 설치했는데 오빠도 뭐뭐 중간에 했지 말이라면서 감동적인 말들을 했잖아 그럼 어. 여러분들한테는 알려줄 수 없어요 정인이한테는 해수 있는 말이 이 부분 그리고 나서 이 부분 읽다가 갑자기 나한테 아 맞다 요즘 내가 굴술 일이 많아서 이번에 선물로 준비 못했어 이러면서 내가 아또 싫지 뭐 그리고 말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 다 읽고나서 나 쳐다봐봐? 이랬는데 갑자기 아, 이루어지니까 완전 감동이 눈물이 얇은 습니다아 뭐야 나 이제 이걸로 오빠 연락할게 <웃음> 너 진짜 갖고싶다고 예정된 게 있잖아 사실 2주 전에 샀어 진짜? 응. 2주 전 부터 우리 집에 있었어 2주 전이면 언제쯤? 2주 전이면 1월 20몇쯤 오래됐지 1월 중순쯤이네내 생일 다음 주쯤에 갖고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미 구매를 하고 나서부터도 내가 너한테 이걸 안 사고 싶어 하려고 계속 진짜 웃었어 <웃음> <이렇게. 치밀하다. 웃음> 진짜로. 정인아 애플워치 얘기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오빠한테 사달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나도 애플워치가 관심이 없다가. <웃음> 내가 월급 사면은 나를 위한 선물을 해야겠다. 너하고 제가 사려고 했거든요. 아, 와, 근데. 그러면서 그 2주 동안에 그냥 연기를 한 거네? 엄청했지. 오늘도 하루 종일 했잖아. 근데 나사달라고못는데 <웃음> 근데 약간, 너가 했던 만 기억나? 뭐? 내가 거애플치를 뭐 애플아트 보면서. 근데 나랑 다르게 한 거였던 너애플아치 선물을 했다니. 와, 그럼 사줄게. 그랬잖아. 그 내가 사줬는데, 그럼 이제 나도 사주는 거야? <웃음> <웃음> 받을게 선생님 월급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 이걸 받아보도록 <웃음> 아니지 <웃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웃음> <웃음> 어, <웃음> 내가 알았으면 그런 말을 했다 <웃음> 그말 했다는 거 정말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정말 내는 적이 알았으면 그런 말했을까아니지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번에도 서프라이즈 대성료 오늘은 사실 이서프레즈를 위해서 하루 종일 유튜브도 안 찍었어요 지금 전사 왜냐하면... 찍은 거 아니야? 아, 어제, 어제 찍었지, 어제 밤에 아 진짜? 너, 나 만나기 전에도 찍었었어? 아니, 어제 밤에 찍고 지금 찍었지 아 진짜? 아니. 어, 왜냐면 오늘 유튜브까지 안 찍어야 얘가 더 기대를 안할것 같아서 응! 안 찍는다고 해서 어. 아, 아니, 뭔일 아니 그리고 오빠가 취업 선물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아, 근데 요즘에 돈도 없다고 그러고 별 생각 안 했거든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원래 근데 오늘 취업 파티라고 그래서 오늘 맛있는 밥도 먹고 진짜 그냥 뭐데이트 하자 이시 했는데 아니 근데 선물 얘기해하셨는 유튜브 관측이 나니까 별그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오랜만에 밖에서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다 알겠다,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도 성공했습니다. 네, 나 <웃음> 전, 이렇게 정인이 취업 기념 썩으기도 저희가 성공을 했는데요. 정인이 이제 취업했는데, 앞으로 정인이가 가는 길 가운데 정말로 여러가지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정인이가 되기를. 저도 축복하고 응원하고요 구독자분들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네. 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네. 좋아요 영 설정까지 기다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